네! 아, 스포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제1회 방구석 운동회가 열리는 서울의 한 방구석 현장입니다 예. 네 오늘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호시고요제 옆에는 함께 호흡을 맞춰줄 어, 해설위원 우지씨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이프 주제가 방구석 운동회인데 예. 아, 좀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프 주제는 예, 만약 예, 예. 세븐틴이 방구석에서 운동회를 한다면 아 만약? 아네말 네, 네. 그대로 운동회 종목들을 방구석에서 할수 있게 각색한 미니 운동회라고 아, 할수 예, 있습니다 네 정말 말만 들어도 재밌는데요 아그 전에 아, 눈에 띄는 한 친구가 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왜 여기 있죠? 아저 친구가 사실은 저번 이프 촬영 때뭐 뭐 이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 오던데 아 이겼는데 자기가 어.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거군요? 마침 이렇게 매직이 있네요 아, 참상정. 야, 자 네, 그럼 아 우리 선수들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 첫 번째 선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선수, 아 번호, 아 번호, 번호, 아 번호, 번호, 아, 아 이성준 번호, 아 굉장히, 오해바네요. 네, 네, 오해바네요. 오랜만이네요. 네, 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이성준 선수 굉장히 힘요 네. 앉아주시는데요. 오케이 네그 <웃음> 말을 해주길 바라고 네. 있었어요. 헤이마이그 네. 네. 번호 씨두 번째 네. 선수한니다두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 네. 선수. 네. 선수. 네. 선수. 넌내 기억을 지워야 해. 원우. 아, 원우. 내 기억을 아, 지워야 아, 지워야 아. 어 저번에 어 M A M A 네 마마에서 아주 꽃을 그러니까 주식이 꽃이에요. 네 주식이 꽃이죠. 네. 꽃을 많이 네. 먹었던 자세 번째 선수입니다. 아 우리들의 원 플러스 원 아준. 아준 아, 준 선수. 오, 아 어, 네네 뭐죠? 어 뭐죠 뭐뭐뭐뭐 뭐, 뭐. 뭐죠 뭐죠 <웃음> 네어아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웃음> <웃음> 들어오기 전에 뭐 있어 뭐 있어 아, 어? 이을아이놈 6일간에... 6일간에... 아, 아. 들어왔어 이선수 기대됩니다 아, 다섯 번째 선수가 이선수인가아이 선수 오해 도겸 아 도겸 아아아아아아왕왕 왕. 아아아 이 부담이 있으면 안 돼요. 부담이 있으면 안이어왔어요피날레인가요피날레 오늘의 네. 다크호스 하이라이트를할이있죠 네. 오늘의 다크서클 다크 부담이 있어이부이요이요이 부담이 있어요. 이 부담이 있이조담이 정 특별하게 일단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오늘 경기는 팀전으로 어 팀전 네, 맞습니다 도 갑니다 조슈아 네. 어. 씨랑 버노 씨가 각각 주장으로 어. 지금 완장을 차고 등장을 했는데요 어. 네. 네. 선택 대신 수상 소감 <웃음> 네. 수상 주장 수상, 수상, 아, 아, 수상, 주장, 수상. 주장, 주장 소감 주장, 주장 소감 네. 저는 제 팀을 승리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 어. 네. 수상에 있어! 네. 자기 기장이 필요가 있습니다 십니다. 예. 네가하겠습니다야 아 한마디 와 했는데 아이 묵직한 한마디. 아야 어느 팀에 하고 싶은지 이제 뒤에 서주시면 됩니다. 네. 아 <웃음> 어, 번호 팀부터 팀명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팀. 팀. 오오 네네 팀. 네네네 팀 짧고 굵은 한마디. 네네네네 좋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셋이 있었어요. 자 그럼 아, 조슈아 팀은 과연 어떤 팀명일지 공개해주세요. 네 저희는 Big Bro. Big Big Bro. Big Bro. 죄송한데 혹시 아, 슈아 씨만 혼자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방금. Big Bro. 아 잘해요 잘해요. 아, 네 그럼 어, 다음 순서로 우리 선수분들의 어, 기운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아 어,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네 지금 아주 큰 시상식도 마치고 예예 어, 예. 지금 막 한국에 도착하신 네. 세상에 나와 있는 단어로 표현이 되기는 아, 좀 힘드신 분이어서 이미 역사에 남았다고 해도 과찬이 아닌 네, 네 그런 것 어? 같습니다 오, 네. 자 그러면 이분 정말 힘들게 모셨는데요 아 특별한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공연 무대 만나보시죠! 오, 대박.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야. 대박. <웃음> 나의 사랑에 좋은 뮤직비디오. 나의 사랑에 사랑에 사랑에 사랑에 사랑에 사랑 사랑에 사랑사랑이사랑을사랑 그사이안 앉아치고 숙소에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 힘내세요? <웃음> <웃음> 잘해? <웃음> 아... 잘해요 서술 여러분 자, 네. 자, 힘을 잃어버렸어 와, 잃어버렸을 줄 몰랐어요 네. 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 방구석 운동회 이번 종목은 바로 어 레슬링. 아그래 네, 예. 예, 예. 아, 공격이 룰은 지우개를 튕겨서 네, 네. 상대편 지옥에 올라타면 네. 되는 데. 정말 레슬링처럼 커버를 한다고 하거든요, 레슬링에서. 아, 그렇죠. 네. 그 올라타면 되는데 상대편 지옥에 완벽하게 올라타야 네. 승점이 인정이 됩니다. 아,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어, 네. 뭐 중국의 대결. 네. 지금 일단 <웃음> 네네네 팀에서 디에 군이 나왔고요. 네. 디에 선수가 나왔고 네. 빅 프로 팀에서는 준 씨가 나왔네요. 오! 들어갑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아, 네네 네. 아주 지금 약간 감 보고 오, 있죠? 지금. 아아 지금 너무 수준 아! 아! 뛰어 넘었습니다 아, 네. 아, 지금 갑니다. 여기서 한번 엎어야죠. 아. 어. 어버치 아, 들어가야죠. 들어가. 아! <웃음> 아! 나가면서 <웃음> 와야 돼요. 어! 어 보세요. 아! 보세요. 아, 아, 반 걸쳤어요. 어. 아. 명아 일단 피해, 피해. 피해서 거리를 확보해, 아, 거리를. 아, 왜, 왜, 왜, 거리를 확보해서 오. 한 번에 엎어 쳐야지 어? 한 방에 다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 아예 아한 네, 네. 번에 다 올라가야 돼. 요한 번에 다 올라가야. 아, 퀄치로운 일 와! 잘한다! 오! 야, 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네네네! 네네네! 아! 이렇게! 1수를 네, 네, 네. 아, 네, 네, 네. 아! 가져가게 아! 됩니다! 공 아, 명호 잘하는데? 명호나 긴장감 내다 이거 두 번째 주자 조슈아 씨가 상대로나왔어요아오 네. 어, 어, 지금 DA 다크호스예요. 어, 지금 디에 a 선수 굉장히 네. 지금 물이 올랐어요. 네네네. 지금 아, 다크호스 대 다크서클의 대결. 오야 정말. 네. 아주자가 아, 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조슈아 위험해요. 버려. 다싸 버려. 쌈싸 버려. 이게 잘한다. 어. 예. 전 아, 이 그러니까. 아, 천 아. 했어도 됐겠다 어. 음. 어. 이거, 네. 이거. 네. 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웃음> 아 이번 오. 경기 정말 흥미 진진하네요 오. 네. 아 여기서 과연 어떻게 어. 해주면? 아. 아이고. 아 이거네. 아 진아. 아 진아. 아 진아. 아 진아. 네. 아 진아. 와 명호 잘한다. 아 인정하네요. 아 인정해. 두 번째 주자로 바뀝니다. 풀했어요. 네. 아. 아, 네 좋습니다. 네. <웃음> 나 원우를 믿겠어. 내가 나, 원우를 나. 마지막에 넣는 줄알 원우야, 너 에이스야. 원우가 에이스야. 아, 이게 너무 무터데 와, 이게 묘한 긴장감이 굉장히 아, 있네. 꽉 있네. 아! 오, 박아있어. 지금 버논 선수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콘으로 네. 몰리면 중앙으로 빼주고. 와, 원우 형이 에이스네. 원우 어, 형이.. 어.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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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o 어야 된다 이거 진짜 네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u n 다 a Dunda, Dunda, Dunda, Dunda, Dunda, Dunda, Dunda, d 아니야 이 d 너 주장 바꿔야 될것같은장 바꿔야 될튼 어, 은데슈아 박고래 버 어, 진짜 박이래했어했죠기고했어요슈기고 싶은 거예요